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다이아입니다. 오늘은 시영님과 함께하는 미로, 미로 탈출입니다. 네. 오늘 이게 지금 오늘 플레이할 미로는 다이아 서버에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고, 곧출시가될 예정인 대규모 미니게임인데요. 한번, 잠깐만 한번 하늘을 날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이렇게 정말 크죠? 아직 미완성이고요 네네 곧 이제 다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결이고요 서로 이제 먼저 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음, 어휴 네저 도끼 사연님 근처 있는데 <웃음>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자3 네. 또 기다려야 돼무시신 하세요? 아닙니다, 같이 해야죠. 사람 아, <웃음> 아, 아, <웃음> 네. 이일 시작. 근데저 이거 너무 넓어서 제가 제작자긴 해도 전혀 몰라요 길을 전혀 알 수가 <웃음> 네, 없습니다. 네. 아 너무 넓어요. 어뭐 눈치 못 채신 눈치. 도끼다연님 너무 빠르신데요? 저는 그냥 막 가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도끼다연님 네? 찾았어요 네? TV 보세요 이상한데 이걸 찾았다고요? <웃음> 찾았다고요? <웃음> 네 이상한데? 깨무신거 <웃음> 아니에요? 안 썼어요. 오 이상하네. 이걸 이걸 이걸 어떻게 찾지? <웃음> 오 신기하네. 아, <웃음> 어... 신... 나중에 제가 제 녹화본 드릴까요? <웃음> 네. 진원이 아무래도 이거 효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웃음> 이상하네. 아까 확인해 놨어요. 아. 아, <웃음> 어, 이럴 수가. 아, 그러면은 이번에 네. 하, 다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데요. 이거 한판더해 하고 싶은 뭔가 네, 네. 한판더 할까요? 한판더해요3판 네. 이승재. 네네네. 그 <웃음> 두번 이기는, 두번 먼저 이기면 이기는 거고요. 네. <웃음> 시작. 왠지 여기로. 쪽으로 아, 신 언니 따라가면 되겠다. 아이, <웃음> 멈춰 있을 거예요. <웃음> 아무튼 나가보지 뭐. 아 어지러워 깨요 <웃음> 네? 리얼로요? <웃음> 아 이번 판 장난입니다 <웃음> 아 웃겨 아 이거 진짜 샴판이승제로 네. 음, 가도록 하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웃음> 아유 눈치 못쓰셨다도 네. 웃겨야 돼 어유 어유 눈치 못치셨죠도끼다연님아유 <웃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네. 재밌다. 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근데. <웃음> 자, 준비. <웃음> 네. 3, 2, 3, 4, 3, <웃음> 2, 1, 2, 1 시작. <웃음> 아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뒤에 보시면 안 돼요 어, 네, 네. 뒤에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요 우리 이제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어, 여기다. 참. <웃음> 여기. 혹시 아까 첫 번째 판도 혹시. 어, 걸렸나? 혹시. 알았어. 게임을 좀 바꿀게요. 어떡하기첫 <솔직하게. 웃음> <웃음> 번째 판도 게임 모신 걸. <웃음> <바>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여러분 0영대 영이었군요. 규칙을 <웃음> 다시 바꿉니다. 먼저 깨는 걸로. <웃음> 네, 먼저 깨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고요. 알고 보니 영대 영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웃음> 3, 이, 일, go. 음, 야, 안 뜨겠지 게임 모드 바꾸면 채팅창에. 아 이거 다이아서버핵 없나? 어? 설마? 벌써? 어? 설마 벌..설마 벌써? 설마 벌써 에이 설마 여기 없겠지? 에이 설마 설마? NPC 없네 설마 여기 없겠지? 에이 설마 이상마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뭐 어? 뭐야? 떠요! 채팅 떠요, 채팅 떠요. 아유. 아, 뜨네. <웃음> 네. 네. 채 채팅 찍니다. 아유 몰랐네. 음. 어딜까? 도끼다야님 네 게머만 안쓰면 되죠? 네 <웃음> 플라이 써도 되죠? <웃음> <웃음> 날아다니는 거 자체는 안됩니다 <웃음> 음, 고민되는 거봐 어지럽다 도끼다야님 네 이거 소리 공유하, 공유할 수 있는 거 알죠? 녹화본. 소리. 됐어요. 모르겠네. 이거 뭐, 그녹음돼 있는 거 소리 이거 공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녹음된 벌써... 거는 공유할 는수 있겠네. 어? 아? 어? <웃음> 안돼. 어? 어? 와이 징징이가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나. 잠깐만. 마치도록 하죠. 네. 오늘 곧 출시될 예정인 미니게임인 하드코어 위로 정말 하드코어하지만 저는 이렇게 깨버렸습니다 네도끼다이언이 제작자니까요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깨요 저도 사실 근데 깨버렸어요 아니에요 도끼다이님이 제작자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호님과 오랜만에 오랜만에 옛날 옛적 시즌2에서 찍었던 게 마지막으로 <웃음> 오늘 이렇게 시즌 4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하셔요. 다들 눌르셨을 거라고 믿지만 아직은 누르셨다면 조금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신혼인가요?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겼고요. 그럼 저는 이만 진짜로 뼈. Bye.